엄마가 한국인, 아빠가 미국인, 부와 라디선드니, 티비 미국 한국 헤어장비 구독해 주세요. 오늘의 컨텐츠는 어 우리가 어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과 어좀당황하던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약간 기본적인 대본 같은 걸 가지고 함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진짜 대본 없이 진짜 진솔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딱 생각하면서 이 컨텐츠를 네. 기획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게 얘랑 저랑 아빠랑 작년에 도미노 피자 가서 피자를 사온 적이 있어요. 근데 네, 도미노 피자는 한국에 있던 도미노 피자였고요. 그때 우리 엄마는 없었습니다. 근데 딱 이제 우리 그때 투숙했던 모텔을 막 돌아가던 중 어떤 하원가에서그 하던 강사들이 그 애들을 픽업하고 있었어요. 응. 그중에 한 초등학교 아이고. 정도 한 6살, 아, 10살? 아, 아. 그 학원 차에서 내리면서 그때 피자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어떻게 네, 그래서요, 지금, 한 1분 동안 검은 스크린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뭐, 3시간 연속으로 편집하다가 실수를 졸아버려가지고요. 뭐, 일어나는 게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려다가 뭐 컨트롤지 엄청 누르고. 아, 몰라. 요 일단, 미, 제 실수를 했나 봐요. 야, 얘가, 얘가요, 편집하다가 얘가 졸았거든요. 그래서 돌아서 다시 일어나보니까 막 싱크가 엄청 안맞고 자막 싱크서 다 틀리고 그거 맞추느라도 엄청 오래 걸렸고 어쨌든 그래서 그거 어쨌든 힘들게 자막이나 말 싱크 다 맞췄는데요 그래서 한 1분 정도의 중간에 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현재 있었던 갭을 이걸로 메꾸고 있습니다 메꾸 춤출게 내가! 네, 이렇게! 네, 패제편판을 하면 이렇게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가 여기가 그 갭이구요 왜 있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있구요 아 특수효과도 안는데 여기 밑에는 이거 특수효과 나지 않는 상태인데 음.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웃음> 이거 왜요토 약간 덤벙대는 성격이라서 아휴 밥 먹어야지 아 우리 오늘 점진거야? 글냄면? 자 글냄면 먹으러 가자 저반장을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 뭐 음식 만들기 같은 거잖아요 학교에서 그래 거기서 두부 두부 만들기 한 적이 있었는데 아, 거기서 맞아. 선생님이 막그 반장+ 그 반장주한테 그간장뭐간장이랑 뭐, 김치 그런 거 줘서 그, 그 여자 반장 남자 부회장 그리고 어, 여자 부회장한테 말했는데 저한테만 김치가 말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제, 제가 그렇게 살양님때 물어보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많이 제가, 제가, 어, 혼혈, 그, 미국인이라가지고 집에 김치가 없을까 일부러 말을 안한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6학년 때도 그, 우리, 우리 학교에서 6학년때 그, 심신미년이그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뭐 미, 미국, 미국, 미국 같은 거 깨지는 거많했는데 집에 안 나쁘냐고 물어본 적 그때뭐 조선이랑 인상 전쟁이잖아 신경을 이제 까먹었어 이 <웃음> 엄마와 아빠가 월드컵 2002년에 엄청 붐일 때 광화문에 넘어가셨거든요 거기서 미국 때 한국 그 월드컵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미국이 꼴는거예요 아빠께서 신나 가지고 이래! 이랬는데 거의 사람이 엄청 많을거에요 아니 광화문 광장에 사람이 다 깨워봤대요 아, 나 완전 죽을듯도막 이렇게 노래방을 <웃음> 했냐고 그래서 이거 한국 응원 안 했다가 여기서 많아졌는다고중요하고한 <웃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니까 한국 당연해야 되는데 막 지난 가다들은뭐 마트 같은 개속해서딱뭐살그러는데 갑자기 뒤에 끔뭐 아저씨가 어 한국 어 잘하네 외국인 같은데 아 그거 뭐지? 아직도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마트 가서 그런 거살 때는요 아직도 뭐그 그, 그러니까, 아니, 한, 거기서 막시식먹을때뭐 한국어로 막 맛있, 맛있어요? 아니, 하고 뭐 계산할 때 그냥 한국어로 하면, 어, 그, 그때도 거기 아마 아저씨들이 와, 한국어 잘하네. 이거 아직도 그, 이랬 김밥 받았던 적은 없네. 아, 네, 그래서 김밥 받았어요. 막 한국어, 외국인 한국어 잘한다고김밥을 서비스를 해가지고 <웃음> <하네. 웃음> 네, 그때 2015년. 그네 네, 그때, 우가학년 네. 때, 어, 그때, 어, 미국과 한국이 WBC 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어, 결정전에서 이렇게 막 붙었잖아요. 음. 그때. 그때 그 때, 그, 첫장비를그 미국이 이겨내, 그또 애들이 갈, 그 때, 그거. 너네, 너네, 나라가 이겼어. 그, 하고. 이루, 이루시, 그때 그 때, 이루시그 도로, 알지? 거기다 어, 우리, 그, 나, 그, 그, 있었어. 이루 이루시판, 오시만 말고, 그, 니네 나라 때문에, 우리, 이게, 첫 장비 다 나, 하고, 막, 넌, 누구 치는 거냐, 하면서, 야, 대충 맞춰주려고, 그냥, 하겠지, 는 뭐, 하는데, 개발 뭐랄까, 항상. 어, 음, 네, 그런 항상, 항상, 미국이랑 붙을 때, 대부분 우리한테, 그러면은 말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목소리> 우리가 결국 미골을 이사를 왔잖아요. 그 기억나는데 그 비행기 타기 하루 전에 내가 그 집안 동네에 슈... 예랑 예, 우리 둘이서 서로 그 검사로 슈퍼 갔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슈퍼에 이엄청에이 큰소리로 엄마한테 왜보내있어 이렇게 용해나 안녕하세요. 팀 미국 항공 상궁의 까메오군 편집자 라도입니다. 일단요. 부가 저 편집 5시간 연속을 시어요 그 그래 가지고 요 바코드 같은 게 엄청 많잖아요. 삭제해 보싶지만 당근 흔들겠습니다. 요 당근 흔들 흔들 먹어. 음 안녕.